안녕하세요. 꼬마별 로리터의 티아스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모닝빵으로 간단하게 계란빵을 만들겠습니다. 빵한 개당 계란 한 개씩 준비하시고요. 모닝빵 윗부분을 포크로 콕콕 찍어서 동그랗게 뜯어내고 종지에 계란 한 개를 깨고 소금 한 꼬집. 자 이제 넣습니다. 컵. 언능 다시 꺼내고 빵 안을 더팝니다자 다시 도전. 깔끔하게 성공하네요. 가열 전 후라이팬에 빵 넣고 파슬리 조금 뿌린 뒤 중불에 20분. 안 익었으면 5분씩 더 하세요. 짜잔 다 됐습니다. 종유 호일 깔고 하면 이렇게 안 붙어요. 우유와 같이 먹으면 더욱 고소한 계란빵 완성! 맛있게 드세요.